오늘은 스카이블록 전쟁 천쟁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뚜뚜님과 재왕님까지 공룰이죠? 이제는 전쟁 컨텐츠 공룰인데 고맵 아닌가 이 정도면은 거의 고맵입니다. 네, 거의 고맵이고 여기에 주나요? 지금 <웃음> 1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물 떨어지는 거 없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7 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두 명을 더 추가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여자가 연비 혼자잖아. 그렇지? 어, 여자 스트리머만 뭐, 뭐가, 뭐가 혼자라고? 야. 어? 뭐가 혼자라고? 그러니까 연비만 뭐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잘 모르겠는 사람이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one. One. 그러니까 홍일점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자 스트리머분을 두 분을 더 섭외를 해가지고 333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오! 아,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새롭게 여자팀장 어?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 여자 국왕을 <웃음> 세워가지고 그지 선덕여왕처럼 어 여왕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는 어우 연비팀가 막와 골치 아프네 생각만 해도 와왜 <웃음> 골치 아파? 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 내가 딱 말했어 이 중에서 두 명은 우리 팀이야 혹시 불러오는 두 분이 재나님이랑 나리님은 아니지? <웃음> <웃음> 만약에 그럼 어. 근데 빗소라 만약에 그럼 누구팀 들어갈 거야? 나.. 빗소리 방금 그 소리 안 들려요? 띵띵띵띵 <웃음> <딩> <웃음> 어 방금 꺼졌는데?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어떤거야뚜뚜형은 사실 여성분이셨습니다. 우리 뚜순이 예 우리 뚜순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어, 방금 뗐습니다 그게. 어? 어. 없나? <웃음> 일단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하고 이거 천쟁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전투력 측정 아시죠? 아 맞죠 네 전투력 측정 시간을 가질 거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까 식량을 한 고기 10개씩만 일단 줄까요? 어떻게? 근데 나한 가지 말할 거 있어 어뭐 빗소리 아직 대답 안 했어. 샛좀 누구냐고. 아 그냥 넘어가라고. 아, 이크들어왔야이크이크들어왔 어. 아, 누구냐고 그래서. <웃음> 스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아 누구냐고. 근데 세이크. 나 궁금한 게 혹시 뚜뚜 재왕님 이거 직접 구경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참여해 보고 싶어요?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막 전환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유령 되겠단 얘기잖아 맞습니다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그게 뭐야? <웃음> 게스트인데 뭐 겜모 이용권 하나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비상탈출 이권더라이트 뭐 세트도 좀 뽑고 에헤이 그거는 <웃음> 야카 파이브 풀세트 좀 맞추고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 이걸 우리가 왜해 그러면 <웃음> 아니 근데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뚜영은 그러면은 구경하시고 제왕님 참여하고 <웃음> 어 아, 아니다. 저도 실전 경험을 쌓아야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아, pvp 음. 실전?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스카이블럭 전쟁이기 때문에 다이아갑바를 다 갖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지금 다이아를 얻기 위해선 주민작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냥 철갑옷 입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월드보더 천칸으로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러면은 다들 Go go go go, yeah. go, go, go, go go go go 지금 서버 인원 총 81명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멤버들은 관전 모드. 어 기질 어, 어, 뻔했어요. <웃음> 벌써부터? 어 굉장히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캐고 있는데 지금부터 싸워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어어 어, 저렇게 건드렸죠 지금? 어어어 어, 어, 벌써 지금 조만부터 반응 늦었죠? 아하. <웃음> 그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도움이 안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연합이죠? 누가 봐도? 지금 이 형태는 지금 연합입니다. <웃음> 첫 탈락자. <웃음> 어, 유머 감각 좋아요. 웃을 수 있는 여유. 너가 인류다? 도망가고 있어요. 오, 무빙 좋아요. 어, 무빙 좋아요. 근데 문제는 천쟁에서는 날아다닌다는 거. <웃음> <웃음> 이 무빙이 이게, 이게 이게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컨트롤은 된다 좀 새로운 뉴페이스인데요 사실 저희가 몇몇이 있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친구가 피참하다 보면은 고놈이 고놈인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어 뚜뚜뚜뚜 뚜뚜님 사냥하고 당기는데요 <웃음> 아 뚜뚜 <웃음> 아, 아, 열았죠 아, 지금 뒤를 냐. 치면서 근데 저분 아유. 지금 거의 50개월 구독자분이시거든요 저의 소중한 시청자분을 아재 구독자 아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초장기 구독자 지금 탈락을 죽였는데 제왕님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 제가 지금 생각 중인 전략이 있는데 이게 어... 지금 맞땅한 곳이 안 보이네요 무슨 전략인지 대충 알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근데 지금? 없죠? <웃음> 어? 라 <웃음> 지금, 지금 뭔가 딱 봐도 없죠? 지금? 이상, 이상하다 원래 이쯤 되면 있어야 되는데? <웃음> 딱 봐도 어? 없죠? <웃음> 와 역시 나치 이건 얼굴이죠 최아만 <웃음> 아만장군 아만장군, 아, 아만장군 나치 있습니다 아이 친구 뚜영팀에서 아주 셌었죠?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철 지금 거의 풀파밍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렉은 전혀 없는 상황 이 정도라면 아 그러게 렉이 진짜 없네 깔끔하네 어, 전쟁 컨텐츠 할 때는 전혀 없을 듯 와이팜이 또 지금 1킬을 올렸거든요 지금 뉴페이스 없나요 혹시 나중에 최종 순위 남았을 때 약간 뉴페이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잘하는 사람 이게 지금 천쟁이기 때문에 사실 브릿징 능력 같은 게 중요할 순 있거든요 음. 네, 브릿징 능력이랄지 아니면 클러치 능력 떨어질 때왜 벽면에다가 블럭 설치해가지고 살아남는 뭐 그런 거라든지 어? 지금 나무를 캐고 있으면 곤란한데요? 호 지금 다이아가빠인데요? 어? 어? 예? 다이아가빠에요 아니 왓슨 아 근데 풀갑은 아니네 포도함것은 어, 아닌데? 옆에 한만왔거든요 뭐 어! 잠깐만! t like to 몰라요. 지금 몰라요 지금 k e to say. I just like to say. I just like to say. I just like to say. I just like to s 데 근데 마침 아유. 지금 다이아 발견한 상태고 갑바 떨어뜨렸고 지금 게이득 봤어요 아 예.. 어 근데.. 이제 모르죠 몰라요 이거 여기 몰라요, 몰라요 여기. 어? 설마 아이템이 다 탔다 생각하나요 지금? 어 이거 왠지 좀.. 이거 방송 보고 다시 오네요 어좀 들은 거 같은데요 이거? 어, 네, <웃음> 아 이거 아, 아, 좀 들은 거 같은데요 사풀한거 같은데요 사풀 <웃음> 유령들이 속삭이고 있는 걸 들었어요 유영매사예요이 아. 예, 친구 오 좋아요. 어쨌든 지금 파밍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철 많은 곳을 발견했어요. 드디어. 딱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거 이제 술술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이제. 어, 근데 동굴이 상당히 넓긴 합니다. 이 위치쯤이면 다이아도 한개 있을 법 하거든요? 어림없어요 지금 위치가. <웃음> 아니야 있을 거야 하나라도. 지금 남아있는 깊이가 개 깊어요. 뭐라도 하나 있겠지. 에이, 나한테 행운이 따를 거야. <웃음> <웃음> 스포 모캠. 어? 스포. 하나도캐 어쩔? 그러뭐 응원. 응 축하. 어? 축하. 음. 잠깐만, 뚜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 어? 뭐야? 안돼. 아? 어? 어? 어? 지 블록이, 아아 <웃음> 아아아아 블록이 설치가 안 돼. 아! 저거는 지에 블록이 설치가 안돼 근데 왜지에 블록 설치가 안 돼? 나 그런 거 걸어둔 거 없는데요? 아니 근데 게다가 나는 지옥에 이렇게 설치되는 건 처음 봐, 그러니까 아, 이거 지옥 분명... 무이 아니 그냥 옥클릭에서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툭 하자마자 바로 사라졌어요. 어왜 그랬을까? 와... 또또 아, 노잼사... 그러면 아, 단전. 그 아까 왜그 특권 얘기했으니까 서바이벌로 <웃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무일푼에서 시작하시죠, 다시. <웃음> 어? 지금이라면 뚜뚜 형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 스폰으로 가면 죽일 수 있어, 제왕. <웃음> <웃음> <웃음> 가서 죽일 까어펀드어펀드 가면 어드려요 네. 지금 다이아, 다이아 발견했는데 단 하나. 하나? 아가가요 오, 아예 둘이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기억해놔야 돼이 둘을 붙여놔야 시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아, 이게 그치. 콤보가 잘 이루어질 경우 어, 어 둘을 붙여놔야 돼이 둘이 나는 형제자매일지 친구일지 궁금하다 친구겠지 형제자매면은 요즘 엄마들 컴퓨터 두대안 사줘 근데 이거 500칸으로 지금 줄여도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 천칸까지 간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 아예? 자 줄이면 제가 좀 곤란하거든요 뭐 알파노 <웃음> 알파노안 돼요. 조금만, 조금만 좀안 될까요? 천천히 줄일 거니까요 예아 천천히 아네 알겠습니다 월드보 일단 600그 다음에 시간인가요? 시간을 아니! 아만 장군 죽었다! 오! 자 일단 월드보더는 줄여지고 있고요 어? 이 친구도 시참 많이 한 친구긴 하거든요? 어, 근데 맞아요 맞아요 pvp에 두각을 드러낸 친구 아니었는데 그동안? 이제 수련을 해온 거지 나도 이제 pvp에 두각을 드러내서 어, 장군에 한번 그 기승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근데 장군 취급을 받으면 일단 갑옷이랑 무기를 제일 좋은 걸 주거든요 맞죠 전쟁 컨텐츠 할때 굉장한 특급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지옥에서 뭔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뭔가요? 예. 예. 아, 방송을 보고 반응을 하는군요. <웃음> 아, 왜냐면 지옥에 있을 법한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아니,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존버 메타를 하려고 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뭐,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월드보다가 제 뒤에 쫓아오고 있어요. 아하아 아겠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근데 심지어 돌고기예요 <웃음> 금방 깨져요 또 이거는 예안요어 근데 이거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 올라가면아 보고 반응하는군요 아 방송을 보고 반응하는군요 <웃음> 사, 살려주세요 난 살고 싶어요 아 네, 근데 차이는 ]가요? 많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면 저돌고갱이아 어, 바퀴다! 바퀴다! 바퀴 뭐예요? 어 와, 어, 보더 여기까지 따라왔어. 보더에 의한 사망자가 실제로 안 나오고 있어. 요 그만큼 멀리 가지 않았단 얘기지. 맞습니다. 아, 곧 나오거든요, 근데. <웃음> 아하. 아하, 국밥. 어? 음? 이건 뭐죠? 이 사람? 뭔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근데. 어? 브리징 잘해요. 아 어? 브리징 좋아요. 잠깐만요 근데 요거는 살짝 이 방송을 보고 어 그니까 어 왔다 카메라 왔다 어 카메라 왔다 지금 나 보여줘야 될 때다 물낙까지! 물낙까지 깔끔하게! 아, 아 아니, 깔끔하게 이거 그냥 어 이제 나를 보여주겠다 여기 자국은 어, 어, 내가 프루브, 맞겠다 쇼엔프로브 하거든요 쇼엔프로브어쇼엔프로브 어, <웃음> 좋다 아, 잠깐만요 아아 제황 아아아아아 너무하게 아, 죽었다. 시청자는 봐주지 않아. 하여튼 이제 싸우는 거는 좀 크게 안 보여주네요. 뭐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계속 쫓아오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거 템빨 아니야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어 기회입니다 이거 설정이 기회예요. 어 좋습니다. 한번 툭 터뜨려 놓고 바로 따라오는데 밑으로 들어가고 아, 짧았죠. 물 때문에 속도 늦춰지면서 안 맞죠, 안 맞죠. 그냥 승부를 봐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거의 스토킹 수준이거든요, 지금. 어? 어. 근데 지금 해골한테 해골한테 이거 양각? 어, 해골한테 양각. 어, 근데 이게 도끼가 도끼. 와, 뭐야, 마루, 뭐야? 타이밍 뭐야, 마루? 아, 어, 방패 타이밍 뭐야? 야 엄청 잘해서. 어, 많는 참... 사람들이 몇 들어왔어요. 어 마루도 늙페이스거든요. 아 근데 브리징 잘해요. 떨어졌으면. 아, 마루. 아이고. 어 마루 너무 마음에 드는데? 누가 봐도 하이픽셀 주자야. 누가 봐도. 아.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배드워즈 자체가 약간 스카이블럭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공중에서 펼쳐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어 지금 두 명이서 쌀이. 찬냥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아까 그 팀이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아 근데 어 일단 여기서 아이고. 어 근데? 아. 아, 지금 빨리 먹어버려야죠? 다이아가 빠 있는데 눈 앞에? 어안 먹나요 이걸? 가, 어? 이걸 그냥 가네요? 왜 가죠? 아, 예, 다이아가 한쪽은 철이고 한쪽 다이아다 보니까 일단 피는거 같아요 뒤에 하늘을 보세요 어 뭐죠? 아 여기 영혼들이 오, 이렇게 존버. 모여 있고 여기 존버. 존버 본인은 지금 유령이 얼마나 많이 자기 주변에 떠 있는지 몰라요. <웃음> <웃음> 보더를 150에 300초만 줄게요. 하나 둘셋더 줄어듭니다 보더. 아 좋아요 물 깔았고 아까 다이아 가빠 양보한 사람이거든요 불고기. 아 좋습니다. 어 근데 컨트롤 좋아요 페이스트. 아. 태빈이 저한테 TP 아. 한번 아아 에에이에에에에아네야 유튜브 행동 그만해라 유튜브 행동 아 근데 페이스트가 마루한테 아하 아 근데 마루가 어 여기 풀갑대 풀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숨어있던 요크 어 지나가주면서 어, 어 잠깐만요 방패 어 점프 점프 와잘 싸워요 와아 근데 타이밍이 KJ 타이밍 좋았거든요 방금 아 좋았거든요 어또 좋았거든요 오와아 오. 어, 좋습니다 어 이거 좋거든요 아하 아, 타이밍 아 KJ도 알차네 뭔가 플레이가 지금 저기 뭐죠 갑자기? 아. 음. <웃음> 어. 다가오고 있어 <웃음> 아그 아, 와중에 지금 아, 마루가 어 마루 이 친구 탐나는데요 저는. 아 굉장해. 어, 근데 지금 우승호부끼리 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우승호부끼리 만났는데 마루가 지금 갑빠가 하나 부족해요. 어어어 어, 어, 어. 사실 지금 둘이 싸우면 둘다그 생각이 들거든요. 철갑들 먼저 지금 죽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싸우면 어부질이죠 사실은 철갑들한테는. 에이, 어부질이 또 야생의 호랑이들과 사자들끼리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생에서 괜히 서로 물었다가 상처가 나면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굳이 안싸는그런 그렇죠. 아, 모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사자와 호랑이가 지금 어? 지금 어, 아, 교감, 교감 중. 아, 교감. 어, 그 지금 교감 중이라 신호를, 신호를 아, 버티르지찌르 교감. 하지만 교감하지만 아, 아, 교감하지만 아. 아, 어아게 아, 아, 되 조감이 살짝 이제 자신의 이제 체력과 이렇게 좀 능력치를 알아보고. 와 아이고. 이게. 아, 아 근데 마루 잘합니다 진짜로 근데. 자 그러면 한번더 줄이겠습니다. 칸은 7 5 칸입니다 이제 300초 동안 작아지게 되겠고요. 마루 어 근데 이쪽에 마루랑 지금 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마루 죽나요? 또, 또, 또, 또, 또. 어 근데 또, 또, 또, 또, 또. 와 와. 한명잘 따라가고 한명달 도망가고 이거 지금 와 대박입니다. 망토대망토와 물도 해버리고. 와야 근데 지금 뉴페이스 또 나왔죠? 아 여기도 지금 아까 어, 팀플하던 사람 아니요.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여기 지금 네명 지금 난리났어요. 마루 어, 마루 마루.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좋아. 마루 좋아. 지금 약간 지금 이제 아, 아, 아 싸움이 안 되거든요. 야 여기 일단 지금 팀플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아까 팀플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혼자서 움직이고 있고. 아.. 혼자서 움직이는 걸까요? 몰아준 걸까요? 그러니까요 몰아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았네 일곱 명 지금 약간 파가 갈리는데 밑에 있는 마루 두리안 그 다음에 중간층에 몇명 있고 어? 나갔어요! 어, 어, 마루샷! 와 좋습니다 우와. 야 진짜 탐나네 얘는 아 근데 KJ가 지금 승부 보려고 가나요? 남 있는 여섯 명 지금 뭐, 얘기하고도 쇼보다 뭐마아 모르는 걸!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이타 먼저 들어왔어 3타 먼저! 4타 먼저 들어갔고! 와 아, 여기서 어, 바로! 아아아! 어, 어, 용암을 밟았어요! 오오오! 아, 아, 케기붕요 하단 물이 있었죠? 용암을 거리 벌리고? 용암 밟아서 거리를 일단 벌려놓고 긴급탈출 고기 어, 먹어주고 피 회복하면서 오! 어, 여기! 피겄드냐, 여기! 양갑 자배고든냐 이거? 양갑자 아이고! 귓치기! 아 근데 갑자기 껴들어 고 지금! 삼파전이에요 삼파전. 어 지금 어떻게 됐지 몰라 이거면. 고리고리속 이러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워요. 이러면은. 이 어지러워요. 여기서 바로 어 여기서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불 붙었어. 와 근데 물 사용하는 속도 아주 좋았고요. 아 타격. 아 안돼. 아 바로. 오. 와. 와. 야 이거 쎈니다. 저당마루에요 지금. 화염 저항 있나요? 여 옆에 물이 어? 있어왜물안 아, 아, 아, 아, 아, 했어요? 뭐, 왜물안 했어요? 있는데. 왜 있는데? 네, 바로뒤에 아, 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흥분했어요. 저거는 아, 이따가 아, 네. 한번 인터뷰를 들어가죠. 일단 들어가고. 네. 자 이제 싸워 뚜렙들아두명 <웃음> <웃음> 남았어. 너네 좀더 뭐 그만해. 어, 싸운다. 붙었어요. 다검이인데요? 아 근데 다검이 있어요 지금. 아... 아! 가슴이 오? 옹졸해진다! 아이고, 아... 아... 가슴이 옹졸해지는 싸움 아... <웃음> 아 바람이 내었나봐요 아 게다가 인첸트해놨어는데요 아, 어? 어떻게 다검에 인첸트가 돼있지? 희한하네? 약간은 독특하게 인터뷰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 마루! 마루는 보니까 배드워드 전적이 화려하다 그러는데 혹시... 마지막에 왜 죽었나요? 아 물을 못봤어 약간 흥분한 상태였나요? 아... 어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죠 흥분한 상태 이거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아무리 고수여도 약간 흥분이 되던가요 뭔가? 아 오케이 흥분을 해버렸구나 희망 4의 맛을 지금 한껏 부었거든요 지금 그죠 근데 혼자서 거의 한 7,8킬 했어요 그 다음에 1등 랜덤비누 존버하다가 우승을 했는데 예 좋아요? <웃음> <웃음> 뭐 소감 한말씀이라든지 좋은말 있을텐데 왜아예 아, 소감 한말씀 아, 근데, 근데 지금 다이아카를 했었어요 음. 12조로 아 그러게 다이아에 발화는 어떻게 붙였나요 혹시? 모루 만들어서 아. 인챈트 아, 모루 만들어서 체험생겼구나 아. 아, 아, 아하 그랬구나 아 그러면은 혹시 본인 스타일은 원래는 PVP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약간 농사 일 스타일이에요? 아 약간 그 올라운더다? 나는 올라운더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 농사하다가 누가 건드리면 감히 내 밭을 건드려 이거지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와이팸 Y팸. 와이팸은 어떻게 3등이 된것 같아요 자기 비결이 근처에 적들을 다 팀으로 만들고 아 약간 이제 중립 외교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구나 약간 동맹매자식 얌생이네 해서. 얌생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은 지금 랜덤비누씨는 공중존버고 이 친구는 외교존버 <웃음> 어 평화 어, 정신과 같은 어 정치 스타일로 했고 아아 공중전도 한번도안 했어? 아 그래요? 오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필 좋아요 보시던 분들 중에 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실제로 아직 어, 기억죠남 사람이 아까 KJS 이 친구 이 친구 NIH 이 친구랑 저 친구 잘해 여기 KJT o 이 친구랑 이 친구 초반에 좋았고요. 감, 알 t 그 다음에.. 내가 본거 요크! 요크도 요크?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두린얀! 두린얀! 팀전 하다가 어떻게.. 몰아준 건가요? 아니면 배신을 한 건가요? 뭘한 건가요? 잃어버려서! 아 잃어버려가지고.. 아.. 아 음. 그래서 그냥 걘.. 음. 그.. 친구가요 아니면.. 뭐 아는 지인이었나요? 뭐가 관계가 있었나요? <웃음> 아니.. 신목인가요신목 팬인데? 그.. 아니.. <웃음> 하여튼간 이사람은 이런 잔기술만 늘어가지고 <웃음> <웃음> 잔기술만 잔뜩이요 그냥 존버하고 <웃음> 아니야 으이 이런 것도 농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저런 사람이 어. 한명 있으면은 그 농사 이런 거 맡겨두면 잘해요 아그 다음에 이 친구 페이스트 이 친구도 되게 주목을 할수 있었어요 잘하더라고요아 근데 이번에 인재가 많습니다 데드워즈 336킬 누구야 배드워즈 336킬. 아, 아 그래 이미 주먹이네. 티나 티나 티나. 어 티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천쟁의 전력을 좀 봤고요. 다음번에는 맵 공개 시간에 이어서 팀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지로 여러분들 날짜 정해가지고 날짜 박아서 할 테니까요. 예 공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재밌겠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천정도 많이 봐 주세요, 여러분. 너바. 너바. 너바.